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친절하게 소개드릴 해 분양 프로젝트 랭니에있죠 에센스 개발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스틴 이스틴 네네 저층 콘도 2024년 완공 예정일인데 곧 분양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네. 이게 사실 윌로비 타운 센터 몰 2층에 세일 센터가 있어요 근데 네.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크게 쇼룸이라고 하기에는 좀, 좀 그런 섹션을 키친만 재현을 해놓았는데요 뭐 쇼룸에 가셔서 정보를 얻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알찬 정보를 저희 영상을 통해서 얻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네. 이스틴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항상 분양은 세 가지 꼭 짚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개발사가 누구냐 그렇죠. 네.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가격 이세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웃음> 저층콘도 6층짜리 개발사가 누군가요? 개발사는 에센스라고 사우스 서리, 랭리의 8 0채가 넘는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개발사입니다 최근 프로젝트로는 랭리 지역의 노블, 트리뷰트, 저층콘도, 갤라까지 아주 성황리에 판매를 다 했었죠 네 아주 뭐 한국 분들에게 좀 친근한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타운하우스가 노블이라든가 트리뷰트 뭐 예전에 클레이튼의 타운이라는 곳도 있고 아주 막 완판이 됐었죠 네. 그리고 갤라라는 저층 콘도도 지금 다 서울 다웃돼서 이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또 믿을 만한 개발사인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위치! 200스트리트과 8 0에비뉴 그리고 8 2에비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위치도 뭐 많은 분들이 랭리 혹시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랭리 이벤트 센터에서 네. 걸어서 한 4, 5분 거리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스트리트 있기 때문에 하이웨이 1 접근성이 굉장히 네, 아, 가깝죠 네. 그래서 차로 뭐 4, 5분 그리고 칼보스 익스체인지가 차로 한 4, 5분 벤쿠버로 네. 넘어가시기는 아주 수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이겠죠? 네. 가격은 평형대로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뭐 이런 거다 사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게 뭐 수십 가지 평형대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찝어서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친절하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웃음> 자 드세요 이렇게 <웃음> 하시게끔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네. 추천해 드리는 어떤 평형대와 가격대를 좀 알려 주시죠. 원베드룸 원베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1 플랜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향은 남향이고요. 추천드린 이유는 생김새가 우선 반듯합니다. 보통은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그럴까? 음, 네. 그런 뭐 평형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반듯하게 원베드룸이 아주 그냥 의견스럽게 아주. <웃음> <웃음> 아주 게 빠졌어요. 네. 네. 6 20 스쿼트 피트 내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리빙 스페이스가 620스퀘어 피트 발코니가72스퀘어 피트입니다. 네, 소원 베드룸 치고는 요즘 들어서는 그쵸? 굉장히 네. 큰게 네, 빠졌다고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저희가 그 추천 드리는 게 오늘은 4개만 네 개만 네, 사실은 추천 드릴 수 있는 평형 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 베드룸은 A1. 아, 플랜 남향을 추천드리겠고 네. 투 베드룸 중에서는 주니어 주. 투 베드룸 네. 주니어 투 베드룸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스쿨핏 같은 경우는 리빙 스페이스가 780 스쿨핏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경우72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동향 위치에 있는 그런 평형대인데요 이거를 좀 추천드린 이유는 우선은 거의 뭐 사실은 되게 솔직하게 개발사가 그쵸. 주니어 네. 투베드룸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작은 베드룸이 창문이 없을 뻔했는데 너, 어, 억지로 그쵸. 넣어줬어요 그쵸 생겼죠 네 그래서, 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없는 거보다는 낫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도 예 이건 베드룸으로 부르기는 조금 <웃음> 자체 내에서 주니어 베드룸 부르자. 네. 네데 어, 어떤 분이 그러셨도요 이렇게 진짜 좀 삐져 나온 이런 뭐 창문 이게 뭐 쓸모 있느냐 이렇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뭐 책상을 그렇죠. 저라면 책상을 놓을 것 같아요. 네. 책상을 놓고 앞에서 뭐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기에는 아주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뭐 솔직하게 누워서는 창문이 안, <웃음> 안 보여요. <웃음> 침대에서. 네. 그래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창문을 볼수 있는 예, 수험생한테 적절한 아주 친화적인 예, 공부 네. 친화적인 베드룸으로 보시면.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냥 원 베드룸 플러스 데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보너스 창문이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의 네. 또 스페이스가 780이니까요. 그리고 향도 남동향이라서 그 안에 코티야드 정원을 쳐다보는 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추천으로 뽑자 이렇게 네. 자체 내에서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천할 수평형대2베드룸2 c 그 C2 어, 2 2 어, 늘 항상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찾기가 좀 요즘에 힘들어지는 게 방이 방이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반듯하게 어, 향은 북향입니다 네. 네, 근데 벤쿠버에서 북향은 그러니까 뭐저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어, 북향 싫어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벤쿠버에서 북향은 사실은 마운튼 뷰가 볼수 있죠. 근데 여기는 좀 아쉽게 앞에 부분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라티머 노르앤 사우타가 올라갈 예정이라서 뷰는 그렇게 있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북향이 이게 막 항상 어둡진 않다 이한국과 네. 예, 틀리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을아 그리고 투 베드룸 투 투배드 베스 사이즈가 약812 그 크죠? 굉장히 우리. 큰 거죠. 네. 예, 이제 이제는 812에서 아주 널찍하게 좀 지낼 수 있는 투 베드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화장실도 다 떨어져있고 작은 베드룸에서도 워킹 클라젯을 통해서 화장실에 예. 들어갈 수 있는 예, 이런 7월 앙스위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월 깊게 한번더 뽑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드릴 수 있는 평형대 투베드룸 플러스 댄 그리고 화장실 두개인 C1 플랜입니다 리빙스페이스는 853스컬프시고요 네, 발코니 마찬가지로 70스컬프트 그리고 토럴하면923스컬프시입니다 네, 이거 북창이고요 음. 그리고 데이아 이것도 저희가 좀추천드린 이유가 지금 댄도 마찬가지고 프라이 저희 배드룸하고 세 개가 다 떨어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프라이비스가 있고요. 댄도 지금 싱글 베드 하나 정도 누울 수 있는 충분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주 잘 빠진 그런 평등인 것 같고 워셔앤 드라이가 또 사이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편하게 어, 지낼 수 있는 이거 실제로 실거주 아 어, 아까 주니어 투배드룸뭐제 약간 렌트용 이랄까 해도 2배드룸 부를 수 있으니까 뭐 본다면 투앤덴은 실제로 거주용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예, 네. 853 스크래피드 인그래서이2배드룸앤덴요 음. 플랜 만 파킹이 2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는 모두 하나가 다 들어가 있고요 스토리지도 음. 전부 모든 유닛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저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는 하게 라커가 좀잘안 주잖아요 또는 네. 엑스트라로 네. 돈을 집으로 해야만 주는데 여기는 다 주고 좀 인센티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람> 가격은 뭐 아까 평균적으로 지어준 가격대가 어떻게 지금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40만 불 초반에서 40만 불 후반대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니어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50만 불 초반에서 50만 불 중반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50만 불 중반에서 60만 불 중반.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베드준 플러스 때는 50만불 후반에서 60만불 후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디파지시 지금 계약하시는 시점에 5,000불 납부를 하시게 되고 7일 이내에 분양가의 10%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달 후까지 나머지 5%를 내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총 15%가 되고요 네맞 인센티브가 첫 50세대의 주인은 어, 10%만 네, 예, 그냥 받겠다 라는 게 이제 이스틴 개발사 측의 어떤 프로모션 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관리 비죠 39 센트입니다 네, 39 센트면 네. 비교적 저렴한 저렴한 편이죠 예 네, 네. 편입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갈 게 짐도 있고요 무인 택배 함이 있죠 예 네. 네, 무인 택배 시스템도 있어서 이것저것 다른 어메니티를 고려 했을 때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39 센트면 음, 그죠 네. 어, 전매 전매 피가 3% 가 있다고 해서 네. 또 이것도 또 개발사가 허용하고 나서 이기 때문에 전매는 조금 비추천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매만을 위해서 이걸 산다는 분들한테는 좀 다른 거를 추천드릴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사서 어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렌트를 주실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유닛의 파킹 하나에 스토리지 하나인데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거는 그러면 좀 하나 더 하고 싶다 예를 네. 들면 투베드로만 지금 하나만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가 더 어떻게 되느냐 하나 더 사야죠. 그렇죠. 네. <웃음> 또 사야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어디셔널 파킹 스토리 이런 말이 좀 적절하지 모르겠지만 단돈 <웃음> 네. 만불입니다. 만불입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단돈 만불이 됐죠. 네. 다른 데는 진짜 삼삼만불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 업그레이드를 어. 하셔서 추가로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대파실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네. 그래서 네. 파킹이 두 개가 만불만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그런 어, 투베드룸은 추천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설비를 해주는데 그냥 공짜로 주진 않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어, 지금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원베드룸에 설치하실 경우에는 9,500불이 어, 추가 비용으로 발생을 하고요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12,500불 그리고 투베드룸 플러스 10은 14,500불이 어, 엑스트라 차지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저희가 강추드립니다 금년도는 느끼셨을 거예요 당연히 에어컨없 없이... 네. 머스트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거는 옵션으로 꼭 저희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요즘에 머스트 아이템이 된게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된게 EV 그쵸? 전기차 네. 전기차도 이것도 설비가 또 그냥 하진 않네요 또. <웃음> 좀 바뀐 봤는데첨불0불만 음, 네. 천불. 네, 지불하시면 한마디로 설비라는 거는 지하 주차장에 아마 이렇게 그냥 플레인 플레이트로 어, 막아 놓을 텐데 그걸 뜯어보면 이렇게 와이어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만 이거 없으면 아예 전기 주사를 못 하는데 설비까지 천불 내면 약간 해주고 아예 충전기까지 달아 줄 수도 있겠다라는 네. 게 있죠 프로모션이 있죠 그게 지금 5천불0천 ,000불. 불만 내면 네. 아예 다 그냥 충전기까지 달아준다. 네. 네. 근데 뭐 전기차가 없으신 분들은 음. 이제 설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설비를 천불 안 하면 아예 나중에 음. 저 어떤 옵션 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 전기차를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 5천 불까지 하시는 거를 네. 어,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천드리는 게 vinyl plank f l o o r i n g throughout bedrooms. 한마디로 기본적으로는 living dining은 vinyl flooring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제가 좀 굴려서 그러는데 스펠링은 비닐에 비닐.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거 비닐? <웃음> 비닐 장판이야? 지금, 20, 지금 네? 2021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vinyl 이게 오히려 라멘에보다 더 아좀 어, 우월한 공법이죠 네, 맞아요 이게 어, 주로 방수 그쵸. 예, 라미네이트는 다 좋은데 긁힘 방지나 다 좋은데 물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물에 네. 놔두면 불어 올리는데 바이널은 이게 또 방수 워터프루프가 강하기 때문에 좀더 비싼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베드룸까지 다 깔겠다 이러면 은 지금 1500원 네. 베드룸 1500이고 후배음 이상은 2,000불만 내시면 이것도 강추합니다 개발사가 중에 제일 깔끔하지 나중에 자기가 하면 조금 이제 좀 어설프죠 있죠, 어설플 수 있죠 네, 개인적으로 그거. 하시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2주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1,2주 내에 분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야말로 분양 임박이죠 네. 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웃음> 늘 말씀드리죠 분양은 네. 일주일 동안 또 계약하고 나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안 하시기로 했다도 이게 아무 뒷받이도 다 돌려드리고 맞아요 네. 누가 갖고 온게 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웃음> 전혀 걱정 마시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guys. Bye bye.